나라랑? <웃음> 음,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!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! 아 그치! 내가 그런 응. 엄청난 사람이지! 맞아! 나라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멜로디라는 팀으로 데뷔해서 노래도 부르고 방송할 수 없었을 거야! 고마워! <웃음> 앞으로도 쭉내 옆에 있어줄 거지? 그치? 아! 아 그럼 뉴멜로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야? 당연히 나라 너지. 네가 최고야. <웃음> 근데 나라 너는? 아 나는 다 좋아하는데. 어, 송이 너는 프라이데이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좋아? 갑갑자기 프라이데이? 응. <웃음> 음, 어, 음, 그글세 다들 나는 별로 안 친해서 음... 음~ 그나마 나라 너 덕분에 현우 선배를 가장 자주 보니까 가장 친근한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 음~ 나라는 여전히 현우 선배 가장 좋아하지 아, 그럼+ 그럼 휴다은 있어도 타이트하 없는 거야 현우 어, 선배만 <웃음> 없으면 어 뭐라고 했어? 아니야. <웃음> 아 요즘에 그러면 큐리랑은 어떻게 지내? 큐리? 어. 나 큐리랑도 계속 쭉 연락하고 있었어. 어. 사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국 때문에 자주 못 보지만 어. 얼마 전에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쇼핑도 했어. 큐리는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?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큐리 치미가 카페 순방하는 거거든? 어. 요즘 시국에도 최근에 카페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더라고. 오, 그렇구나. 그래서 큐리는 계속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SNS에 후기도 올리고 그러더라. 우와! 그러면 너도 큐리가 추천한 카페 가본거야? 응응응 응. 우와! 그 예전에 큐리가 추천해준 데서 같이 가서 애프터눈 티세트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예쁘고 막 3단으로 디저트가 올라와 있고 그랬어 너무 맛있었어 어. 어, 심지어 디저트 얘기를 하는데도 번개가 치고 있어 그런게 어.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번개가 <웃음> 언니, 치고 있어 어. <웃음> 아 그래, 우와 되게 맛있겠다 난 응.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래, 그럼 나랑 같이 먹으러 뭐 <웃음> 그래, 가도 되는거지 하늘이 반대하는 것 같아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지금 천둥 소리 들려 다들? 되게 큰게 <웃음> 계속 진짜 송이가 말하면 <웃음> 천둥이 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<웃음> 아 그러니까 오 되게 천둥을 물고 왔네, 애송이가. 멋지다, <웃음> 멋지다. 와, 대박, 쿠르 와, 제가 멜로디 분들께 응원곡 만들었어요. 힘들어 주문 잘하요 와, 듣고 싶다. 되게 궁금해. 와. 어디서 들을 수 없나? 그러니까 트위터로. 트위터로 보내주세요, 트위터로. 천둥이 왜 이렇게 저 유유유. 세상에. <웃음> 진짜. 와, 이렇게 방송 중에 천둥이 이렇게까지 친건 진짜 처음인데? 와! 윈터마이로이선님 <웃음> 사랑 노래 감사합니다! 뀨! 냥! 냥! 와! 그러니까! 그러니까!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 천둥을 부르는 성이 어, 와!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! 성이님 <웃음> 음악 필요하면 얘기해요! 와! 정병찬님이 음악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어! 제가 음악 작사 작곡가입니다! 와! 어져요진 같은 분이시네?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어? 안 되는 거야? <웃음> 너의 팬이 되게 많은 거 같아. 이렇게 음. 너무 기쁘다. 역시 100만 유튜버가 어디 가지 않는구만? <웃음> 음. 그러면 너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. 뭔가 너가 인기를 얻거나 또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한 너만의 방법이 있어? 어... 나는 나라의 친화력에 편승하기? 아니, 나라 너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더라. 그 점에 대해서는 나라 너한테 정말로 고마워. 사실 나는 먼저 다가가는 게 무서우니까 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주면 좋은 것 같아. 음. 그러면 너에게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자! 응? 어떤 식으로? 다 방법이 있지. 나라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. <웃음> 응? 아까 그분이다. 와 저는 야구 응원가를 편곡하는데 그 응원가를 멜로디 분들께 쓰려고요. 와 트위터를 통해서 보내주세요!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보내주셔야 돼요. <웃음> 이렇게,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. <웃음> 아, 기다릴 거니까요, 나라가. <웃음> 나라가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죠. <웃음> 오늘 나라는 미담 특집인가요? 아 역시 오늘은 미담 특집은 아니고요. 오늘은 천둥봉의 특집. <웃음> 와! What is the funny moment about j i n 아까 내가 진 얘기해서 아하, 아하. 이제 번역해줘, 나라야. 어, 무엇인가? 재미있는 순간. 진에 관한 재미있는 순간은 무엇인가? 그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해줘 Nothing <웃음> 나라 <웃음> 너 영어 잘한다! Nothing! No! Nothing 진 is boring boring guy 진이 <웃음> 진이 삐질걸? No No no no <웃음> 왜 이걸 해야 돼 갑자기? 니까 그거는 <웃음> 아! 그런거니 아까 어. 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자고 했잖아 아! 맞아!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거야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이 있다면? 음 나는 역시 음악방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매주 음악방송은 꼭꼭 챙겨보고 또. 음악 관련 드라마가 나오면 그것도 보는 음. 편이야. 오. 따라 너는? 나도 뭐 음악 방송은 워낙 자주 보고, 나는 TV보다는 OTT 플랫폼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봐. 특히 무서운 거. 무서운 거? 어! 응. 아 그러고 보니까 송이 너는 무서운 거잘못 보던가? 응응응. 나 응, 응. 무서운 건 절대 못 봐. 절대 아... 안 봐. 아, 그치만 네가 우리 학교의 녹음실 유령이었잖아. <웃음> 그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닌데. <웃음> 아, 아, 그러면 다음 질문. 좋아하는 동물은? 동물은? 어, 곰돌이. 역시. 음. 나가 곰을 좋아해서 탈인형도 곰으로 만든 거였거든. <웃음> 코타니님이천원노래 감사합니다! 뿅! 뿅! 뿅! 뭔가 심, 입이 심심해서 아이스크림 사왔당. <웃음> 어, 되게 생활형 메시지를 주셨어. <웃음> 비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. <웃음> 어, 하지만 입이 심심한 거 참을 수 없으셨던 거지. 어쨌든 곰돌이 그렇지 곰돌이. 근데 실제 곰은 좀 무섭잖아. 실제 곰? 응. 어... 만나면 무섭겠지만 멀리서 보거나 화면으로 보는 공들은다 귀여워. 음. 나는 역시 곰보다는 호랑이지. 가! 호랑이. 와와. 호랑이? 응. <웃음> 그러면 중요한 거.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. 이거는 나라의 친구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. 좋아하는 음식은? 나는 음... 매운 건잘못 먹어서, 맵지만 않으면 다잘 먹는 것 같아. <웃음> 나라 닮은 돼집어서 <되짚어서> 하셨다고요? 아 <웃음> <웃음> 어, 나는 어쨌든, 어! 천원 돈에 감사합니다! 뀨! 냥! 냥! 와! 와, 카페에서! 나를 노동력으로 쓰려는 건가? <웃음> 뭔가 되게 성실한 이미지니까, 확실히. 아하. 응, 응. 그 귀여우니까 뭔가. 응. 그리고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? 아 매운 걸잘못 먹는다고? 응응 응. 아, 나는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? 떡볶이도 좋아하고 다잘 먹어 라면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? 음...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! 역시 이가 뭔가... 먹는 거 뭔가 머리 색깔이랑 어울려. <웃음> 바닐라는 싫어하기 힘들지. 어 그러면 우리 그런 것 해보자 같이. 뭔가 먹는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구동상 한번 해볼까? 이구동상? 이구동성? 응! 어. 내가 하나 둘셋 외치면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야 선택해서 아 어. 좋아 좋아 재미있겠다 어, 그치 그치! 우리 뭔가 잘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? 오케이 그러면 둘 셋! 이구동성 게임으로